어.. 아니, 뭐 그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고 뭐, 뭐 한두번 해보고 살짝 발 걸쳐보고 되면 말고 아니 말고 <웃음> 안녕하세요 KT 롤스터팀의 정글을 맡고 있는 스코 고동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, 일단 롤드컵에 와서 이렇게 독일 관광도 시켜주고 해서 음, 재밌게 놀고 있어요. 어... 하고 그때도 롤드컵을 했지만 그때는 <웃음> 결승전에 가지 못해서 독일까지 못 왔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때 독일에 못 갔는데 이번에 놀러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오늘은 킥보드 탔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킥보드 좀더 타고 놀고 그러고 싶습니다. 아... 모르겠어요. 일단 좀 자연스럽게 찍은 것 같고 <웃음> 어, 본인의 저의 원래 모습? 그런 게 조금씩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피리님이 저랑 처음에 올때 고생을 많이 해서 찍을 때 많이 편하게 찍어서 어, 그런 저의 본 모습이 한 10% 들어가지 않았나 나머지 90%는 뭐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뭐 방송을 한두 번키게 된다면은 그때 보여줄 수도 있을 거같아요 <웃음> 어... 아니 뭐 그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고 뭐, 뭐 한두 번 해보고 살짝 발 걸쳐보고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<웃음> 아니요 이것도 라이엇 코리아에서 지원해주셔서 어, 좋아요 되게 좋고 아 일단은 사실 선수로 오는 게 아무래도 좀더 기쁨과 그런 어쨌든 제 삶의 낙이었으니까 선수로서 사는 게 그렇게 오는 게 훨씬 더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현장 가보니까 어좀 역시 그래도 아무래도 저도 프로그래머를 했... 아직도 하고 있지만 어 현장에서 뛸수 있는 게 정말 좋았었고 앞으로도 이런 현장에 올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갔다와서 뭐 선수로도 띄어 다시 뛰어보고 싶고 아니면은 안되면 뭐 코치든 뭐감 코치로도 뭐 뛰어보고 싶고 네.. 계속 오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팀에서요? 어.. 한국팀에서 뭐.. 세영이 <웃음> 네.. 한국팀에서는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 세영이가 가장 친해서 제일 반겨줬던 것 같아요 아.. 뭐.. 지나가다가 가끔 뭐 경기장 쪽에서는 알아보시기도 하고 어 그렇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래도 다들 뭐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줘서 8강은 무조건 다들 갈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중이고 응원 중입니다 독에 어... 일단 <웃음> 독일에 지금 뭐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..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은 어.. <웃음> 좋았던 곳 <거 웃음> 어.. 제일 좋았던 곳은 잘 모르겠고 사실 방금 아까도 말했는데 전동 킥보드 한번 타봤거든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롭고 재밌고 그.. 그 무슨 제일 유명한 프랑크.. 뭐 프랑크푸르트 문? <웃음> 거기 있는데 거기 앞에 티어가든인가? 티어 티어가든이라고 있는데 어히 공기가 좋고 어, 네,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거기가 저는 조, 개인적으로 좋았어요. 어, 일단 베를린에 있는 시간이 3일 정도 남았는데 어, 일단 같이 찍으러 온 촬영팀에서 피디님이 유람선을 태워줄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. <웃음> 음식같은 경우에는 소세지 진짜 많이 기대하고 와서 먹었는데 뭐 한국에서 먹어도 돼어 <웃음> 음식이 저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슈바인 학생도 저는 한국의 족발이 더 맛있고 아무래도 쌈장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서 돌아가서 아직 저도 뭐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뭐 중국방송도 아직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서 또 하면서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공식적인 뭐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뭐 진행된 게뭐 오랜만인데 잘 봐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. コトンの i <笑> t